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l 랑 e 이 u j a h h a l l 1분인데 오늘이 밴딩 3일차 어, 마지막 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내 몸에 있는 글루코겐는다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탄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고요 단백질로만 버텨야 되는데 지금도, 지금도 힘이 없는데 운동으로 진짜 강도를 되게 높게 해야 됩니다 예, 잠도 안 오고 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참다 이거 뭐참다 100g을 먹을 텐데 칼로리가 100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100칼로리. 아 어, 그리고 제가 대회 나갈 때 입는 의상을 이제 구했습니다. 이건 뭐 잔치? 하이럴 팬티 무슨 종목인지 아시죠? 바디베딩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디베딩. 일단 포징 좀 하고 좀 쉬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자. 아버지, 아빠 사랑해서 그걸 지엉지이뭐지냐 응. 이거 멘티지 아버지, 뭐해? 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나아지아 로아 빨리 로아 아루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야너 위험해 차조 조심해야지 어어디가야내가야 내려 내려 어디 갔어 야야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일로 와로 어디 갔어 기있다그 내려가 빨리 잘살아임 잘가 갑가아어가가 대회장이 이제 머신 같은 게 없, 없단 말이야. 옛만에는 네, 맨몸, 덤벨, 그다음에 수건,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나쁜 데서 올 건데. 이게 네, 네, 지금 몸 봤을 때너니 네 스스로 만족하는 게 뭐냐? 어, 아, 저는 진짜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형님. 설기관, 장성현, 김강민 이런 애들 자꾸 만나고, 걔네들 몸 보니까 <웃음> 만족감이 없는 거라고. 당일에? 제 당일에 들어가는 음식과 펌핑만 잘 들어가면 상체 볼륨감이 이거보다 1.5배는 더 커집니다. 그게 이제 달라요, 근데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강. 아, 그 아마 느낄 거야. 어차피 느낄 거고 지금 네가 어차피밴 벤딩이고 지금 탄수화물이 없는데도 약간 매스감이나 근육이 올라온 거를 보면 아 확실히 이제 로딩만 잘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해 들어요. 넷, 여섯, <웃음> <야스. 야스. 웃음> 일곱, 여섯, 두, 두. 일곱 주먹인게 일곱, 여덟, 그렇지. 아홉. 네. 사이드를 음. 올릴 때 약간 이 전면에 좀 이렇게 바지 들어가잖아. 요 네. 그래서 네. 완전 서서 상태에서 완전 팔꿈치를 쭉 펴서 좀 측면 게임만 더 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네. 알겠어? 네. 상체 살짝 펴지. 오케이. 됐어. 자 거기서 올라가봐. 하나. 팔 펴서 올려. 둘. 셋. 넷. 음. 다섯. 마지막. 아. 아. 오케이. 오. 잘했어. 호호 호. 아하이. 야 파란 바지에 빨간 무자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웃음> <웃음> 제일 좋아하는 선수를 모방해서 했던 게? 누구야 가장 선수? 엄스테드. 엄스테드 이렇게 약간 좀가소럽다는 이야기 비슷한 게 <웃음> 생각 보니까.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면 또 여기 공간이 비잖아. 그러면 또 다리가 비어 보여. 그러니까 이 여기 공간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래도 다리를 살짝 벌려 주니까. 그리고 <웃음> 지금 이 다리 포지션에서 이 발끝을 조금 더 밖으로 틀어봐, 살짝. 음, 그럼 다리 면적이 어때? 아, 네. 좀더 두껍다. 네. 그치, 옆으로 튀어나오지? 이 힙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네. 그게 아니라 고관절을 살짝 엉덩이 빼. 더더더더더. 그 다음에 다리 밀어봐. 그치! 음. <웃음> 이건가! <웃음> 이건가! <웃음> 이건가? <웃음> 네가 눈을 <눈으로> 막... <웃음> 어, 로지 뭐가, 또 오, 오, 확 나오네요. 확 나오잖아. 오. 여기 이제 힘 넘어줄 필요 없어. 지금 딱 좋아. 여기만 집중해. 음. 이 둘을, 네가 여기서, 아 <웃음> 씨! 이렇게 막 잡는다고 해서 이게 커질까? 아니죠 아니지. 그럼 얘는 힘을 몇 프로 정도 줘야 돼? 70. 70. 그리고 모양만 만들어주라고. 모양만 만들어 힘을 강하게 줄수록 몸은 더 틀어지게 돼 있어. 살짝만 주고, 발이나 딴데 신경 쓰는 거야. 진짜. 기간이랑 똑같이 잡니다. 형님. <웃음> <웃음> 아, 아니가. 형님우리가 이렇게 잡으셔. 어. 아, 진짜 근데 되게 아, 전 금방 받아들여요. 아, 완전 똑같이 잡아요. 네. 네. 몸이 강도 있어 보이지. 네.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누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외곽선 표현도 좀잘 되고 빈틈이좀 없어 보이는 이런 장점. 그다음에 프레임 자체를 좀더딱 붙고 이렇게 요렇게 잡는 느낌 음. 이런 느낌이에요. 아뭐게 누는 느낌이에 얘는 누는 느낌이 아니라 음 아, 사이드 체스트 음음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신난의 느낌이든 신난 느낌이든 그러네요. 어, 얘를 어, 잡으면 어, 들어주지 사이드 체스트는 내가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어차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 발을 여기다 뒤로 빼 가운데 내발 중앙 에 가운데 뒤꿈치 안전 들어. 여기도 근육이잖아. 음. 보여주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힐이잘 찍어주세요 여기도 잘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반대로 잡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코로 숨자 이 느낌이 나오잖아 아이게이 음. 동작을 이렇게 하는구나 <웃음> 네가 이게 그러니까 표정 너한테 배워봐 이뻐 여기서 <웃음> <웃음> 이렇게 했더니 <웃음> 야 <웃음> 근데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상체가 너무 많이 숙여져서 배전자가 깨지지 않게 할래 할래 할래 루야. 할래 할래 할래 할야 마지막 밴딩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꼬르륵 소리 내네 야 마귀 들렸어? 아마 대회전 마지막 브이로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로딩을 해보고 또 수분 조절이랑 염분 조절을 해봐야 알겠지만 얘기로는 형님들 말씀으로는 더 이제 드라이해지고 더 좋아질 거다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과 이... 굿... <목소리도 잘 안> 나와, 여러분들 이 굿티 굿할레할레 할루야 제가 지금 사탄이 들려가지고 목소리도 잘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밥1으로 나오는 거였어 텐션이 일단 대화가 끝나면 빨리 짬뽕을 먹겠습니다 짬뽕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짬뽕집 제 인생 35년 살면서 제일 맛있는 짬뽕집 저기 앞에 있거든요 촬영하겠다고 다 약속 잡아놨으니까 그것만 지금 보고 버티는 거예요 안 그래도 DM이 왔네 아그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네 깻잎과 패딩 논란 종결해 주신 형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맞아요 나 종결했죠 뭐 여자가 진짜 빡치는 상황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야 차와 차와.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남자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는 와중에 직장 동료를 태웠어요. 왜냐면 어차피 가는 길에 어, 내리 내려 내려야 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태워줄 수 있지.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여자친구로 가는 길에 여자친구가 딱 차를 탈래 했더니 남자의 조수석. 외국에서는 시건이랍니다 조수석을. 거기에 타있고 여자친구가 조석에 다른사람 타있으니까 뒷좌석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직장동료를 내려다 주고 뒤에 앉을 수 밖에 없었잖아요 여자친구는 그냥 싸웁니다 나 타는지 몰랐냐 얘기 안했냐 남전 뭐가 어떠냐 무슨 뭐 운전기사도 아니고 왜 뒤에 왜 태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쿨함을 떠나서 여자친구 입장에서 역지자지 역시 자지 할할 할렐루야 마귀가 되었어 마귀가 역지자 역 역지사지 야!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지 이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나같아도 그래. 야 만약에 여자친구 나를 데리러 왔는데 옆에 직장 동료가 직장 동료가 딱 타있어 너 뭐냐? 야너 뭐야? 내려오! 인마! 너, 누구, 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어서초서초서초서초초내 여자잖아요 여러분 내 여자? 내 여자는 같이 옆에 자야 됩니다 아, 예. 에이! 내 네, 여자면 옆에 앉아야 됩니다 연인은 서로 옆 나란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로든 차든 기차든 비행기든 늘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기본이야 기본 아니, 에너지가 요새 너무 없어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오랜만에 명작 김에레카의날 무한유차를 봤습니다 과연 마귀와 싸울 때이 계속 잠이 들잖아요? 약간 나랑 똑같아. 계속 힘들어. 꿈에서 정말 깨어 깨기 어깨 싫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모레. 내모레. 깨어나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영화를 안 보셨다? 나가! DJ 매니아의 내이내 내 얘기가 올라갔다던데? 유튜버 말랑 몸 근황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달리기 찍었을 때네요. 달리기 찍었을 때랑 기능성.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사실 여기 기능성이라고 해서 달리기 했을, 저때 몸은요 아, 심하게 목이 목이나 햄스트링이 다쳐가지고 운동을 거의 안 했을 때 있었어요. 부상 때문에 정말 약간 좀 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운동을 아예 못할 수준이었거든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프레임이 잘안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견갑을 벌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금 체썹이라고 해서 지금 가슴을 올리거나 이런 자세를 잘안 취해요 근데 바디빌딩은 이쉐이퍼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바디빌딩 2번 포즈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몸이 어때요? 프레임이 커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런 이제, 포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체형이 점점 이제 포징을 하고, 또 바디베이딩 어떤 훈련을 하고, 정말 커져요.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훈련을 안 했을 뿐. 언제든지 가능했던 이얘기예요저 때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체지방 관리를 전혀 안 했을 때고 지금은 체지방 관리를 제가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했으니까 이 스킨이, 스킨이 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근육과 지방과 그리고 피부가 있는데 이 지방, 지방층을 천천히 걷어내고 근육이랑 피부랑 붓게 만들어서 확실히 달라진 건 맞아요.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내가 느끼는 것도 달라진 건 맞지만 지금 이런 결과물. 를 위한 어떤 운동을 안, 했, 안 했던 것 뿐이죠 나중에 내가 이거 대회 끝나고서 진짜, 진짜 내가 느꼈던 것들과 배웠던 여러가지 팁들을 다 공유해드릴텐데 막상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막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짜짓기잖아 짜짓기 가장 몸이 왜소했을 때의 사진을 갖고 왔으니까 가장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하루고 지금도 막 비몽사몽하고, 지금 내물에 내물에 하고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만 목을 뱉수 있어요. 그래야만 나의 네즈코, 나의 네즈코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